네, 안녕하세요. 성시현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뒤차기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차기는 기본 차기 기술에서부터 회전력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회전력을 이용해서 힘을 극대화해서 차는 기술이고요. 마치 말이 뒷다리를 차는 것을 연상시키는 기술로 다른 기본기 기술기보다는 좀 다르게 공격 범위가 몸통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기술의 특징입니다. 차는 방법에 따라서 뒤축과 발라를 사용하고요. 힘의 원리는 몸 안쪽에서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그러면 뒤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중점상그 다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차기 자세 만들기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차기는 어, 이 기본 형태부터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자, 차지 않는 반대쪽 발이 먼저는 어,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이 중심축에 회전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이 중심축에 되는 발을 발목을 틀어서 자세를 먼저 좀 취해줍니다. 자, 때 차지 않는 반대쪽이 축인데요. 중요한 거는 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축이 되는 발을 틀어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몸을 틀어서 180도로 만들어줍니다. 네. 자, 다음 차는 발을 무릎에 접어서 축에다가 발을 붙여줍니다. 자, 둘, 접었어요. 네. 이때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상체를 숙여서 발을 뻗을 수 있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다음, 시선은 어깨 너머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반대쪽 어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지 않는 반대쪽, 앞에 있는 발이 축이 되는 발이에요. 자, 이 발을 회전을 잘할수 있도록 틀어서 180도 틀면서 자세를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몸통도 같이 상체 틀어주면서 자, 자세를 만들어요. 자 다음에 차는 발은 무릎을 접어서 축이 되는 발에 붙여주고요. 자 이때 다음 상체는 숙여서 발을 뻗을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줍니다. 자 다음에 자, 어깨를 고정시킨 상태로 시선은 어깨 넘어서 볼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줍니다. 자이 동작을 구분 동작 없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축 틀어주고요. 하나. 자, 다몸 틀고요. 자, 무릎을 접고, 자, 상체를 숙이고, 자, 시선을 어깨 너머로 봐줍니다. 자, 바로. 자, 이 동작을 연결동작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자, 하나. 자, 하나. 자, 바로. 자, 지금까지 먼저 뒤차기 자세 만들기였습니다. 자, 다음은 뒤차기 뻗기 동작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축이 되는 발을 잘 180도 틀면서 회전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자, 다음에 어깨를 같이 180도 틀어주면서 여기까지 자세를 취해주고요. 자, 차는 발은 무릎을 접어서 발에 붙여줍니다. 자, 다음에 상체를 숙여서 발을 뻗을 수 있게 해주고요. 시선은 어깨 너머로 봐주고 자, 다리를 뻗을 때는 발 뒤축으로 발 전체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뻗어주면서 자,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뻗고요. 자, 다시 차고 난 다음에 접고 다음 상체를 일으켜서 자세를 다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축이 되는 발을 180도 틀어주면서 회전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몸통도 틀어주고, 자, 다음, 차는 다리를 접어서 몸에 붙이면서, 이 상체도 같이 숙여서, 앞쪽으로 숙여서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뒤축을 이용해서 다리 전체를, 어,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끌어간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뻗어주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는 쪽의 어깨가 돌아가지 않도록 몸에 붙여서 중심과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무릎을 접어서, 자, 다시, 차기 준비석으로 돌아오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 동작을 구분 동작 없이 연속해서 차는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느리게. 자, 하나. 자, 다음은 좀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둘. 네, 지금까지 주차기 다리 뻗기 동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트를 이용해서 뒤차기 반복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면 이제 미트도 옆차기와 같이 이렇게 세워서 잡아주시고요. 자두 개를 이용할 때는 겹쳐서 타격감을 좀 좋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차기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먼저는 회전을 잘할 수 있도록 축이 되는 발을 어, 180도 틀어주며 차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뒤차기. 자 하나. 네, 잘 됐습니다. 한번더보시게요자 둘. 자, 지금처럼 어, 주체에게 힘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리가 어, 허리 힘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때 허리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체를 이렇게 숙여 주시고요. 어, 반 같은 편에 어깨가 넘어가지 않도록 몸 안쪽으로 위치시켜서 자세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설명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체기. 셋.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시선은 어깨너머로 볼수 있도록 고개를 틀어서 어깨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번 더. 자 넷. 자 마지막. 자 다섯. 자 지금까지 밑을 이용한 뒤차기 반복 연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뒤차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뒤차기 하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는 이 축이 되는 발을 어, 틀었을 때, 180도 틀었을 때, 이 뒤꿈치가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중심을 잃게 되거나 또 발목 부상이 있기 때문에 좀 낮춘 상태로 지면과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차기 위해서, 자, 발을 앞으로 잘 뻗기 위해서는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 상체를 숙여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펴져서 하게 되면 상체를 구부리지 않고 펴게 하면은 발를 뻗었을 때어 몸통 높이를 찰수 없고 무릎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좀 많이 숙여 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 발을 뻗을 때이 자세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세에서 다리가, 이 차는 다리가 축이 되는 다리가 붙여지지 않게 되면은 이 다리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어, 발을 뻗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거나 발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는 다리를 이 축이 되는 다리에 잘 붙여서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 발을 뻗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신사범이었습니다.